잘 찍는데 아이잘찍 우리 멤버를 오 아는데 그들잘 잡았어 제가 남의 사진을 잘 찍어주고 셀카를 진짜 이렇게 제일 못 찍어 잘 나왔어, 나네. 이런 거잘 나왔네 요 나의 정성이 느껴지지 사랑과 이런 거잘 나왔는데 왜, 잘 디노 사랑은 또나못 따라와 자연스럽게 잘... 자 네? 잘...